안녕하세요 최즈부입니다 오늘은 요 전기 콘센트를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콘센트를 한 번도 전기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저희 신랑이 이 콘센트를 갈면서 저한테 설명해주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남겼어요 콘센트를 셀프로 교체를 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콘센트를 어떻게 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 후에 콘센트를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는지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함께 봐주세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희 신랑이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반말을 했기 때문에 어, 왜 영상에서 반말을 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하는 설명이니까 그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어떻게 콘센트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콘센트 교체에 앞서서 먼저 차단기 내리는 영상부터 시작할게요. 요거를 내려야 돼. 어. 콘센트 어떤건지 몰라서 음. 응. 근데 이 콘센트를 내려버리면 그 냉장고까지 다 꺼져. 음, 이거 빨리 해야 돼. 돼. 이거 내리면, 하장시피 불을 아무리 켜도 음. 불이 안 들어. 이걸 확인하고, 자, 작업을 합니다. 오늘은 요거를 갈 거구요. 요거를 요걸로 교체할 겁니다. 자, 이렇게. 커버가 있네 응 방수가 되어있는 커버고요 그건 뭐야 실리콘? 응 여기 막구에 끼는거 얘를 갈아끼고 이 위에다가 이 뚜껑을 덮으면 돼 음. 심플해 심플해 여기 놔둬 있으니까 안 나오지. 끌라고. 전기라 응. 사고 치까봐.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. 내가 보통 대한민국 아주머.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끊어 겠구나 얘를 눌러서 빼낸 거야. 이거 이렇게 된 파이프. 음. 그다음에 새 거를 이래 시키면 돼. 다시 풀어야지. 아니야 이 풀을 게 없어. 얘는 다, 다, 응. 지금 원래 이 초록색이 접지거든. 아... 접지는 땅에 그러니까 누전 같은 거났을때 신속하게 땅으로 전기를 확 보내는 역할을. 자동적으로? 대체 그런 역할이지. 그러니까 번개 같은 거나 과전류가 음... 확 들어왔을 때 이게 접지선이거든. 아 그냥 껴워갑다 편하게 잘 되어있어 음. 여기는 중계 흰색이랑 파란색은 음. 얘는 교류해서 아무거나 한건 없어 사실 아. 그냥 따로만 끼면 돼 근데 같이 끼면 안돼 음. 같이 끼는 실수를 하면 집사랑이가 바로 내려가 구멍만 음. 달으면 된다는 거지? 어. 일부일처제네 거의 규격이야그렇지가업이잖아업이면얘가 음. 어? 이렇게 업 이렇게 하고. 는기가 이렇게 하고. 여기가 방향 이렇게 하고. 여 이렇게 하고. 여기여기 표시에 맞춰여기 음, 음. 오금방이네 이렇게 씌우고 음 실리콘 패드야? 네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껴놓고 두개다잘 들어있던 걸 이렇게 지 전기는 여기는 안올라 그러면 아까 그 전기 전선이랑 여기다가만 손안대면돼 음... 그래서 아까 그 초록색이 얘가 닿는 거야 음... 모든 전기기구에는 우리나라 KC 법상 저 대지 절연이 되어 있어야 돼 깔끔하다. 그리고 이제 저희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려면 음. 콘센트를 올려서 전원이 안 떨어져야 돼. 아, 우와. 아까 그걸 잘못해서 만약에 하나로 했다. 어. 그러면 올리자마자 바박하면서 다시 떨어져. 어, 그건 안 해봐도 될것 같아. 두전 아, 차단이 되고. 음. 이 예, 두전이 됐다고 인식이래거든. 오케이. 음, 고마워.